키우기 위한 필요 조건이니까 네 표가 p 이거고 p가 x-6 네. x 플러스 x 1 네. 이렇게 되고요 네. 그래프에 나타내면 마이너스 1 6 이렇게가 음. P잖아요. 아, 그렇군요. 네. 여기 안에 Q가 들어가야 하는데 네. 뭐지? A가 네. 아, 아니다. 풀수 있겠어요. 이게 네. A고, A플렉스 2면은 네. 아. 이렇게 돼야 되는데 네.